A1 부터 G1 영역을 블럭 씌워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 엔터 쳐 주시고 글꼴 크기는 20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을 해 주겠습니다. G3셀에 입력된 문자열 참가 종목을 한자로 변환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아래에 한글 없이 한자만 되도록 체크해 주시고 변환을 누르겠습니다. 변환 D4셀부터 F23 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해 주시고 뒤에 명을 적어 주겠습니다. 확인 A23 셀부터 C23셀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A3셀부터 G3셀까지 범위를 설정하시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A3부터 d 2 3까지 표전체를 범위 씌워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A4부터 F15셀까지 영역 지정을 해주시고 상단에 조건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새 규칙을 누르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칸을 클릭해주시고 체온 코드가 K로 시작하는 이 조건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는, left, 가로를 열어주시고, 체온 코드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로는 내려가야 되고, 옆으로는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키를 두번 눌러서, 알파벳은 고정하고 숫자는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콤마 1 적어주시면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죠. 가로 닫아주시고 는 쌍따옴표 k 쌍따옴표를 해주시면 왼쪽에 첫 번째 글자가 k면이 이 되죠. 이제 서식에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채우기에서 노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국가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겠습니다. 프로퍼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죠. 는 프로퍼. 국가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국가명 뒤에 가로를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가로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함수와 글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n 드 연산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글자는 쌍따옴표에 묶어서 쓸수 있죠. 쌍따옴표 가로 여시고 쌍따옴표 이제 글자가 끝났는데 그 뒤에 다시 upper라고 해서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를 쓸 겁니다. 글자와 함수를 연결할 때또 end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함수를 적어 주겠습니다. upper 팀명을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다시 가로 닫는 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가로 닫아주시고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국가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 팀명은 전체가 대문자가 됩니다. v 이로 o 각과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k 포인트가 세 번째로 많은 해원을 찾아서 해원명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는 라지 어레이는 어레이는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k 포인트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콤마 k는 몇 번째로 큰 값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큰 값이기 때문에 3을 적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세 번째로 큰 값이 구해졌습니다. 라지 앞에 vlookup을 써주시고 lookup value는 찾는 값인데 저희들은 라지로 k포인트의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습니다. 뒤에 콤마를 찍어 주시고, 테이블 어레이는 첫 번째 열에서 루겁 밸류를 찾고, 그리고 가져오고 싶은 열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를 테이블 어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 포인트부터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V 루겁은 항상 범위 씌우는 거에 첫 번째 열에서만 루 l 밸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코드부터 범위를 씌우시면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콤마를 찍으시고 컬럼 인덱스 넘에 1을 적으면 K포인트가 반환이 되고 2를 적으면 회원명이 나오죠. 저희들은 회원명을 알고 싶기 때문에 2를 적겠습니다. 콤마 정확히 일치를 선택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쳐 주시면 세번째로 큰값 8만 7천원의 회원명은 이성화입니다. if와 랭크 암수를 사용해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나머지는 공백을 하겠습니다. 랭크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수를 말하죠. 저희는 총점으로 구할 거기 때문에 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콤마 ref는 총점의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빨간색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오더는 생략하면 자동으로 내림 차순이 됩니다. 내림 차순은 가장 높은 수가 1등이 되는 게 내림 차순이죠. 순위는 총점이 높은 것이 1위라고 했기 때문에 내림 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괄호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래로 드래그해서 1위와 꼴찌가 값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이제 등수는 구해졌기 때문에 if 가로 열어 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참 거짓을 나타내죠. 순위를 구해서 1위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는 1, 값이 1이면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대상,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콤마 이제는 금상, 은상 공백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공백을 거짓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if문 전체를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거짓에 들어있는 공백을 블럭 씌워 주시고 컨트롤 v 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1이면 대상이고 1이 아니면 2인지 검사를 하시고 2라면 금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거짓인 공백을 블럭 씌우시고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v 이제 1이면 대사 2면 금상 3인지 물어보시고 3이면 은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 3이 아니면 공백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1, 2, 3등만 상을 받고 나머지는 공백이 됩니다. Dsum, Dcount, Dmax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직업이 학생인 공호, 회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이기 때문에 Dcount A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Dcount A 더블클릭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전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필드는 개수를 구할 필드를 말합니다. 이름을 찍어도 되고 성별을 찍어도 되고 직업을 찍어도 되고 활동기간을 찍어도 됩니다. 디카운트 a는 글자든 문자든 다셀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필드를 써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디카운트라고 되어 있으면 숫자로만 적혀 있는 필드를 클릭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문자만 있기 때문에 디카운트로는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이제 콤마 조건은 직업이 학생인 거기 때문에 직업부터 학생까지 씌우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학생을 세어보시면 6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mif, countif, averageif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판매지역이 서울인 판매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verageif를 쓰겠습니다 는 av a 버리지 a g 를 더블 클릭하시고 레인지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를 말합니다 조건은 서울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지역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서울이면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서울 쌍따옴표를 하셔도 되고 서울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콤마 에버리지 레인지는 평균의 범위를 말하는데, 평균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판매 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피벗 테이블을 해보겠습니다. 표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삽입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겠습니다. 동일 시트에 H3셀에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시고 위치는 H3셀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팀명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해주시고 값에 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을 넣어주겠습니다. 평균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씌우고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1000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셔도 월급여의 첫번째 열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씌우면서 작업하지 마시고 값 하나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반복적으로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디자인을 누르시고 피벗 스타일 보통 12를 해주겠습니다. 통합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통합의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단에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통합을 누릅니다. 함수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참조를 클릭하셔서 표 1, 2, 3을 차례대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추가 추가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에 값들이 있기 때문에 둘다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매크로 루프 실 때는 항상 빈 셀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총점을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는, 썸, 가로 여시고 쇼트부터 프리까지 범위 씌우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서 합계를 구해주시고 상단에 기록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썸 대신에 는 쇼트 더하기 프리를 선택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어떤 함수를 쓰라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썸을 써도 되고 더하기 연산자로 써도 됩니다.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단의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에서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G3셀부터 H5셀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는 나중에 떼겠습니다. 총점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텍스트를 총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총점을 지우고 아무 셀이나 클릭한 상태에서 총점을 클릭했을 때 총점이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빈 셀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을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A3부터 E3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 상단의 홈탭에서 셀 스타일 강조색 4를 해주겠습니다.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상단의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선택해 주시고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Alt키를 누르시고 G7셀부터 H9셀까지 드래그해주신 다음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손을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손을 떼겠습니다. 셀 스타일을 입력해 주시고 상단의 홈 탭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셀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해주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한 상태에서 셀 스타일을 클릭했을 때 스타일이 적용되면 정답입니다. 2, 4분기에 해당하는 수출 금액과 수익 금액만 차트에 표시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주시고 범위 지정이 왼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이 범위를 저희가 수정해주면 됩니다. 월부터 수익금액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4월부터 6월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확인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겠습니다. 확인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 2, 4분기 수출입 현황을 적어주시고 범례는 아래쪽으로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에서범례아래쪽을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계열의 4월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수익금액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클릭하시고 4월의 값만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의 위치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아래쪽을 해주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를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 영역 서식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가 있죠. 효과를 누르시고 그림자 미리 설정해서 안쪽에 가운데를 하겠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를 하겠습니다.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하시고 테두리를 누르시고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